Mm-hmm. 동시에 예. 쌍골이 생겨보여. 버 <웃음> 피복하고 이렇게 안에 물 관수할 수 있는 점적 호수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와 엄청 빨리 하신 거 같아. 요 <웃음> 네? <웃음> 이거 뭐 하는 기계예요? 어. 어떤 작물이든 뭐 배추든 무든 감자든 아니면 지금 오늘은 요거 그 사과 묘목 사과 묘목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피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노탈이 쳐서 이제 망도 짓고 그 다음 여기 비닐도 씌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적 테이프 점적 호수까지 같이 다 같이 한꺼번에 다 깔아서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몇가지인는거예요 몇 뭐. 노탈 치고 망 짓고 비닐 씌우고 테이프 네 가지 아 일석 다 좋네 <웃음> 이게 뭐야? 여기 점적 호수인데 요 구멍으로 물이 나오고, 이렇게, 이 구멍 사이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겁니다. 어디가 구멍이에요? 여기, 여기. 아, 끝에? 네, 요 끝으로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. 여기. 아 여기가. 15cm, 20, 25cm 이렇게나눠지는데 이거는 7cm 간격입니다. 구멍이. 이제,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, 어느 구멍이 또 막혀도,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, 물을 충분하게 좀 줘야 되기 때문에, 간격을 좀 좁은 전자고수를 사용했습니다. 동시에 예 네. 쌍골이 생겨버려야 한다니 <웃음> 피복하고 이렇게 안에 물 관수할 수 있는 점적 호수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와 엄청 빨리 하신 것 같아. 작업 속도가 뭐 아무래도 기계 기계로 하다 보니까 능률도 오르고 뭐 어센 뭐뭘 해도 그 취미생활을 하든 스포츠를 하든 뭘 하든지 이게 장비빨이 좋아야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기존에 이런 노탈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, 뒤에 거 이것만 따로 주문하셔서 장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노탈이랑 뒤에 이제 배토기까지 피부하고 이런 것까지 다 세트로 싹 담아 찾죠 한 번에 두골 나오는 거예요? 네 여기 두골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으니까, 뭐, 세 망, 네 망,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. 이거 사람에이로 어떻게, 해요? 몇, 몇 명이 나가겠요 이면, 계산이 안 되네요. 하루에 얼마 정도 나가야 됩니다? 어, 하루 한 4, 5천 평은 충분하게 할수 있습니다. 몇 명이? 있을까요? 뭐, 제가 운전하고 뒤에 한병 잡아주고 앞에 한명 잡아줘야 되니까, 세 명이서. 몇 명이서 예. 8루에사점 평. 네. 예. 아, 기계밖에 답이 없네요. 이제는 뭐 사람도 이돈 줘도 많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. 어, 요즘 이제 막 일하려고 하면 며칠 전에 예약을 안 하, 미리 전화해서 그안 하면 내일 보내주세요 하면 죄송합니다 사람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. <웃음>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? 어. 요거는 일직선으로 똑바로 갈수 있게 이렇게 마크를 찍어 주는 겁니다. 아 마크를? 아, 예 그래. 네, 그러면 한번 갔다가 다음 이제 줄을 만들 때 직선을 만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. 아. 이 두둑 높이 꽤 높아요? 네, 한 37cm 정도 바닥에서 이렇게 세팅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? 어, 물은 줄수 있지만 네. 비가 많이 오면 뿌리에 장애를 또 받기 때문에 두둑은 최대한 높게 그 다음 뭐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365일 주면 되니까요 어. 두둑은 최대한 높게 만드는 게 어, 작물들한테 보험 드는 겁니다, 보험! 자동차 사서 자차보험 드는 것처럼 최대한 두둑은 높게 만들어 주는게 좋습니다 이 안에는 그럼 지금 두둑 만들기 전에 네 그.. 육비료나 어떻게 하셨어요? 그냥? 뭐 자꾸 물어보세요. 맨날 똑같죠 <웃음> 전부 다 SM팜이죠 하하하 <웃음> SM팜, 완내비료 들어가 있고 네 어, 다른거 안 하셨어요? 뭐.. 대비 살짝 했고요 어. 대비 전체적으로 대비 뿌린 다음에 어, 가스 다 빼고 그 다음에 센판 비료 살포하고 살충제, 살균제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복해서 이제 여기다가 사과묘목을 심으려고 합니다 어, 몇 개나 심으세요 사과묘목을? 사과묘목 4만주 4만주? 네 아, 그러면 이게 얼마 동안 키우시는 거예요? 어 지금 4월달에 지금 심어서 내년 4월에 3월에서 4월에 이제 캐서 사과 심을 밭에다가 옮겨 심는 거죠 아. 그 때까지 그럼 1년 동안 키워주셨어요? 네, 1년 동안 여기서 이제, 어, 조그만한 한 30cm 정도의 이제 전목 묘를 한 1m80에서 2m까지 키운 다음에 이제 사과밭으로 시집을 가겠죠. Here we go!